예대유리의다 123강제 입니다. 음. 160문 은혜의 방도 13번째 시간입니다. 음.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 그리고 누가 보음 8장 1절로 15절 입니다. 음. 오늘은 그 시편 읽고 누가 보음은 끝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개기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구주이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사오나 주의 정은 주의 윤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밀접하여 싸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파된 말씀을 어떻게 에, 들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에, 살폈습니다. 이 주제는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될 때그 말씀 전파된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60문에서는 전부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세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그리고 어, 말씀을 들을 때 마땅히 취할 태도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둘은 들은 말씀을 그,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들은 후에 취할 심정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주제에서 경험한 대로 대외림문답은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고 철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들을 주밀하게 아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의 표현 방식을 쫓아서 다섯 가지라고만 한정했지만, 뭐, 문장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 뭐, 많은 거죠. 아무튼, 처음뭐 셋은 부지런함으로, 또 준비된 마음, 기도로서 들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웃음> 그 대유림 문답 160문에 열거 된것 외에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가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유림 문답을 작성한 웨스민스터 트 종교회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간 분인가, <웃음> 또 그분들이 봉사한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친숙하게 알고 나간 교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유림 문답 160문에 열고된 태도들을 철저히 배워가면 틀림없이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데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명심한다면 어, 대유림 문답 160문에서 교훈하는 태도들을 틀림없이 견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는 쉽죠. 예? 네? 아, 저 말씀이 뭐,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또 듣는 자로서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참 어렵습니다.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참 주의해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순이지요. <웃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심한다면, 대유림 문답 160문에서 교훈하는 태도들을 틀림없이 견지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뭐,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할 테니까. 그렇게, 저기, 저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도들을 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인간상과 사회상이 나오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씀은 그 목표는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신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행위로 나와야 돼요. 그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줘야 된다. <웃음> <웃음> 아무튼 말씀을 전파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주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이게 이, 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는. 하나님이 세워신 질서를. 교회와 음. 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 주시는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존재하고, 그리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얼마,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음. 전파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분해 놨지만, 그런 자세만 있으면 참, 좀 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잘 지켜지게 된다, 이,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60문에서 전파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그,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둘째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웃음> 이 세상에서는 비밀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드러난, 드러난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웃음> 교우 여러분, 어떻게 목사의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토께서 참으로 목사의 강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어디에서 그런 걸 가르치셨습니까? 에베소스 2장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토입니다. 바로 앞에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곧이 서신을 받는 그 에베소 교회에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언제 에베소 교회에 친히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로는 에베소 교회가 선 것은 바울이 삼,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 비로소 에베소 가서 어 복음을 전한 때입니다. 이차 전도 여행, 여행 때는 가려고 해도 막았잖아요. 주님이 막아서 못 가지요. 그래서 이제 음그 이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갱그레아저 저기 에서 이제 배 타고 그대로 쭉 내려와서 수리아로 오게 되잖아요. 그때 <웃음>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이, 1,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데를 돌아보면서 에베소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요. <웃음> 사도가 가서 그리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을 하지만 자기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영이 이제 교회의 직분자, 그뭐 임시직이었지만 사도직이 그 직분자를 통해서 이 이제 교회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안 거죠. 이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초, 처음에는 창세기 초두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현연해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엔 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계시하시고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다가실체로 오셔서 직접 또 보여주시고, 높이 되신 뒤에는 교회에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냥 아저 최승돈 목사 조금 말씀을 그냥 그럭저럭 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서 모여서 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양육해서 거룩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도록 하고. 그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렇게 지분자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이 교회에서 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예. 그런 목사가 저 성, 목사를 선물로 받은 것 같지 않아? 저 목사 혼자 꽁꽁이로 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응. 예, 그,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지. 자기에게 사역자를 세 자기에게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는 세워주셨, 생각이 드는 그 교회로 가야지. 예. 응. <웃음> 아무튼 사도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리토께서 전하신 것이 된다는 뜻입니까? 사도가 그리토의 대사니까 사도가 말한 것이 그리토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런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주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의 수종자로 먼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고, 먼저 전하는 자가 먼저 받는 게 저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먼저 받는 게그 원칙이니까요. 농부가 먼저 씨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받아서 전하는 거죠. 제가 혼자 뭐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의 조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는, 그러나 다 말씀의 수정자예요. 교회 장로 될 분, 또 앞으로 집, 집사이신 분, 또 저, 저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리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토와 우리의 연합관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토를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리토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구속의 구속사라는 것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미묘한 그런 기묘하게 그 유기적으로 얽힌 것인가 하는 걸알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인데 그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원해서 뭐 하나님의 뜻에 자원해서 나지 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높아지시고 본인 사역도 이제 성부의 뜻을 이루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그그 몸인 그 교회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성신 하나님의 인도하에 이제 깨우치면서 교회를 저 건설하고 그러고 이제. 그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증거하는 거죠. 이게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게 사역자도 확신이 없고 목사 저희 성도들도 확신이 없으면 이게 교회가 안 됩니다. 그거 모르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신령한 공동체가 안 되죠. <웃음>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게 하시고 이제 그 교회 직분자를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웃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죠.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옳아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어쩔 수 없이 승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니까 어떤 사실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해놓으셨으니까 그 방식이 옳은 방식인 거예요. 그 방식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그리토께서 사도를 자기의 대사로 세우셨으면 사도가 말한 것이지 법적인 권위에서 그리토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낸 자도 보냄을 받는 자도 성신에 감동하여 직 세워져가지고 파송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한 분자로서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걸 받으면 이제 그그 그, 그, 그분을 그 사역자를 받고 그분 말씀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받는 거하고도 또 똑같고. 법적 권위만 아니라 실제 효력에서도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토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 이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목사가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좀 말하네? 이 정도로밖에는 이해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생명의 양식이 안 돼. <웃음> 에베소스 2장의 말씀에서도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만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 선생을 사도로 부르실 때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토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서 그릇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 일은 그리토께서 그릇을 쓰셔서 친히 이루, 이루십니다. <웃음>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란 바로 앞에 나오는 대로 그리토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서 죄인이 구원 받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영광을 받는 거죠.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주님은 또 빛이시다고 소금이시기도하시시지만그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영광을 볼게 하나도 없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당달봉사야. 어, 뭘 본다고 하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능력은 사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 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깨닫는 일이나 다 하나님께 달려.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 받지도 못하고. 늘 기독교 문화권에 있지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게 과연 진리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고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내 이성으로 아,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럴 듯해. 그래서 진리 같아. 수용해. 아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말씀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듣고는 있지만 귀머거인 거죠. 귀머거리예요. 보고는 있지만, 아, 소경이고. 그 약의 그 소경 모티프하고 귀머거리 모티프가 다 그거예요. 벙어리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예. 벙어리죠, 벙어리. 말을 한다고 하지만 벙어리예요. 전혀 주님의 도구로서의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못 하는 거죠. 뭐, 쓰레기 같은 지식은 전할 수 있겠지. 예. 음. 다 깨닫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 성신을 의지해서. 그래서 깨달으면, 야,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 열매를 맺으려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속에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그리도를 따라가야 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아까 8장 15절에 읽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아상의 안반이 있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일락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도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웃음> 말씀을, 말씀을. 사도도 그 일에 쓰임받는 종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가치한 거라고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심누이나 물주는 그그리에 그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거니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자신은 그냥 수종자지요, 수종자. 근데 그거 갖고 나는 아볼로니 뭐 나는 게바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나는 바울이니 이런 얘기 해 봐야 이게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예요. 칼빈주의를 얘기해도 김홍전주의를 얘기해도 그게 실제 어,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 이, 이해하면서 그걸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주의자예요 주의자 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주의자라는 말은 관념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개혁신앙의 3대 삼대 거짓신앙이 그, 관념 신앙이죠, 지식 신앙, 예. 일시 신앙, 이적 신앙이 그게 다 거짓 신앙인데 일시적인 신앙. 잠깐 이 이게 관계가 설정이 잘돼야 된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그러고 나서 이런 질서 속에서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받고 아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셔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그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신다. 그런 게, 그게 기본이 돼야지, 이게 이런 게다 이런 분석과 분류가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면,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역을 나가는 사람도 성, 말씀과 성신의 교회에 한 분자로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집분자로 세워져서 인도를 받아서 가서 사역을 할때그 열매가 있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전파할 수 없듯이 전파할 때 듣는 이도 듣지도 못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듣지 못한 이라는 표현에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던져놓고, 너희들 알아서 잘그 요리해가지고, 저, 말씀을 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현장성이라고, 항상, 현재성. 이게 현장성이 있어요. 그 주님이 그, 그 현장에서 그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게 있다고. 여기서 이제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이 없는 자인데 사실 전하는 내용을 듣지 아니하고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설령 전하는 내용을 열심히 들을지라도 심히 필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할 만큼이라도 그 복음이 임재하셔서 신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영적 임재설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안 믿으면 기념설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 아니면 공제설이나 화채설은 그건 유물론적인 것이고, 그, 거기, 그게 이제 실제 그리토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 과거에 지나간 사건을 기념하는 정도로밖에 예배도 기, 기념적인 측면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 말씀을 현장성이 없으면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현장성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필기해서 요약한다고 해도 못듣는다 누가 말하는가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될 때그 복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 아 주님이 진짜 나를 살리시려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도를 드러내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이게 이런 형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공부나 하고 그렇게 좋은 책 가지고 정리해서 어 아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웃음>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그 현장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말씀에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안안 돼. 아니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게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신학을 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현, 말씀에 현장성 있으면, 여기서는 참, 뭐, 많이 배우지 않고, 많이, 그, 뭐, 진짜 내가 학식이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이, 임제하셔서 인격적으로 깨우쳐 주는 게 있으면 그게 살아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대로 사, 살아가면 움직이면.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얘기 보면 그 네덜란드 교회는 사실 주중 모임이 그렇게 없습니다. 안타깝 주일 예배 에 아주 집중하죠. 이 예배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현장성을 그 임재성을 그. 신성성을 현재에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현재 하나님의 나라원으로서 누리는 게 없으면 미래에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내가 현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그야말로 이제 증거인데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를 위시해서 여러 복음사역자를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스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토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직분자를 주시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그 몸은 교회를 세워서 뭐니 1 3절에 뭡니까?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 영화로운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토께서는 사도만 아니라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님의 종과 도구로 삼으셔서 신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시점에 특별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임시직이라는 거죠. 신약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님의 교회가 계속 머리이신 그리토에게로 자라가야 하는가 달게 주님은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친히 주님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며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여 함께 그리토의 몸을 세우는 데 참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장 평범한 일,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 주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를, 먼저 자기를 목회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또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자기가 책임지면, 책임자이면 그 책임있게 그 목회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교의 몸을 세우는 거죠. 교회에서, 그, 핵은 가정이잖아요. 가정. 여러분들 각자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자들을 잘 양육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요즘 그, 그 독일 경건, 개혁적, 개혁교회 경건주의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테오도르 운대어 아이기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나옵니다. <웃음> 그분이 그렇게 시, 실, 실제 속에서 말씀을 받는 자로서 열매를 맺어서, 각자가 다, 그, 교회 핵들로서, 그, 가정에서 목회, 가정 목회를 해야 된다. 가정 목회를. 그런 걸 주창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성경, 교회적 원리로 보면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해체되면 안 됩니다. 다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내가 다 연합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리 토의새 사람, 그리 토의 새로운 사회 이거를 나타내야 될거 아니에요? 가장 평이하고 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일을 해야지. 가장 어, 가까운 데서부터 그존귀의 여길 자들을 존귀의 여기고 사역을 해 주님의 사랑의 그 도구로서 그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철로역정 같은 경우는 꼭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그렇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 박혀받는 시, 기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또 미래적 천국을 그렇게 또 앞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현재적인 천국을 먼저 누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 주님의 품에 나아가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토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특징이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수양해서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속한 질서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걸 이루어야 됩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바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우편에 가만히 앉아계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완성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그 위대한 일에 우리 각자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에게 그... 뭐 노동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혼상 얘기도 했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조금 보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여 시켜서 그 영광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제 공로주의자가 되는 거죠. 알미니안 알미니안이 되는 거고 자기 행위를 더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부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해적하는 세상에서 그리토의 원수들에 맞서서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은 실로 고난의 길입니다만 그 고난의 길이 곧 그리토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다. 지금 당하는 현재 당하는 환란 호나인 말이죠. <웃음> 그런 까닭에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바로 하늘에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성도들로 하여 온전케 되어 봉사회를 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법주의자들, 완전성화주의자들 아 예수, 주님이 우리 현재 과거, 미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헐수할수 수 없는 죄인이라 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는 말도 안돼 그냥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보혈 찬송이나 부르고 주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영광이나 찬송하고 하면 돼. 그 성화를 이루는 삶을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법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그럴 듯하지만 그 가짜들이에요. 현재 그걸 누려가야 됩니다. 고난 을 통해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 가야죠. 주님께서 그 일을 말씀 사지를 선물로 보내신 분으로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목사들이 사도의 바른 교훈을 주님의 교회에 심써 전할 때 주님께서 그 강설에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죠.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목회자를 찾아서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복음강설은 결코 처세술이나 도덕교훈이나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토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만물 충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할수 있고 구제를 하면서도 할수 있고 선교를 하면서도 할수 있는 거죠. 복음 강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써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됩니다. 기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고 영토가 있고 뭐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사실은 더 이제 그그 나라에 그 영역을 제한하는 일인데 법이 아무튼 그그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서지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강설이 전파되느냐 여부에. 거룩한 어, 교회가 존재하고 존립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복음 강설이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되는 거기에 거룩한 교회로서 존재하고 거룩한 교회답게 서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이 중차대한 일이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교부의 말을 빌린다면 복음 강설이 전파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시어 보내주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실뿐만 아니라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신자는 복음을 들을 줄 알고 있을 것이고 음. 현파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줄을 이미 에, 알 것입니다. 음. 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자유스럽게 되지 않으면 그냥 조직이죠. 뭐, 귀신 쫓는, 뭐, 그런, 그, 흉내를 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은다든가, 보금을, 저기, 병을 고치는 일로, 아니면, 그, 이런 관념적인, 체계적인 지식을, 그, 교육하는 걸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인격이에요. 그리, 그리토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인격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목사는 그, 그 전한 말을 통해서,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목사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성도들은 그 복음으로 그 가정, 그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그 주님의 몸인 교회 아로서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그, 얼마나 그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진리를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열매를 진리를 서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런 교제를 할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어, 이런 방해 일들이 있어서 어려웠다. 또 내가 또 연약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진리의 교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정신을 차리게 각성케 하신다. 그렇게 해야지. 뭐 세상, 뭐 어떻게 돌아가고 AI가 어떻게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뭐이 세상을 변형시키고 4차 혁명 시대를 끌고 와서 그게 아니면 세상에 살수 없는 것 같고 그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본세가 다른데 다스려가시는 그런 걸잘 사용해야지 그런데 지배를 받으면 안되잖아 그런 걸잘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면 그걸 잘 사용해야지 을 그걸 잘 사용하는 측면에서 진리를 묵상하고 나누고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목사들도 성신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아, 어, 창세 3장 15절 말씀에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탁 만들어질까? 네. 몇천회로 만들어줘. 지난 그목어 수요일 날 이제 김원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는데 즉시 해보는데 즉시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한 편이 나와 아주 그럴 듯하게 나와요.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사용해도 이게 이제 정확한 기, 베이,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돼 있어야죠. 그런 걸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돼 있어서 그런 걸 사용을 해야지. 아니면 자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러면 이제 가, 현대 문명이 그렇잖아요. 문명은 발달하는데 뇌는 오그라든다. 뇌는 퇴보한다. 오히려 그, 그런 문명 이기가 없을 때그 문명이 기가 없을 때그 철학적인 체계나 그런 추론 같은 게더 아주 영성이 있고, 더 깊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고대 철학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현대 철학이. 반복하는 거지, 그걸. 그걸 반복하고, 그 안에서 조금, 조금, 뭐,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디지털 침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아날로그 식으로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책을 우선 제일 봐야 되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걸 실천을 해 봐야 되고 그래야 그게 진짜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은 알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 가서 아는 지식 갖고 가오는 잡을 수 있겠지 그러나 뭐 삶은 없어요. 삶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보자지나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셔서 직분자를 파송하시고 또그 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며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들이 그 굴레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주력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서로 서로 받은 은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를 주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그것으로 큰어 <웃음> 힘을 얻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